이거지! 나사색권옆거든 <목소리> 아! 오늘 갑으로! 자! 이번에 할 포켓몬은! 이 칼이 너의 칼이냐? 방패가 너의 방패냐? 어떤 걸로 맞아볼테냐? 자, 킬가르도입니다. 킬가르도로 사용할 스킬은 성스러운 칼과 와이드카드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지입 물건은 기아베머리티 약점포, 맹공덤벨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 들고 갈 겁니다. 그리고 배틀 아이템은 플러스 파워, 스피드업, 탈출 버튼, 만병통치제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무기를 스위칭을 해가며 훈주을 내줄 수 있는 스타일리시한 킬가르도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성칼 찍고 됐다! 나이스! 됐어요! 좋아요! 자 몰래 몰래 골을 넣어주고요. 저는 맹공 덤벨이기 때문에 꼭 넣어야 합니다. 두 가지 선택을 하기가 좀 힘들어 사실. 왜 그러냐면 정글도 돌아야 되는데 거기다 맹공 덤벨까지 넣어야 된다? 어, 정말 힘든 선택인데 어, 정말 많이 넣었습니다 지금.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나인테일이가 저기서 지금 까불고 있구만. 호주리나고 싶은 마지고야야 야. 어디 가? 제가자 <웃음> 와이드 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쟤 무해 진짜 아 그걸 니가 왜 먹어 아니 저 트롤이야 저거 자꿀 넣어줍니다 자 됐어요 <웃음> 어, 죽어버렸네 우리 친구가 사라져버렸는걸 <웃음> 이거 먹자 얘들아 이거 먹자 일로와일로와자 좋아요 자 이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토끼가 지금 이상한 판단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이거 큰일났는데 <웃음> 죽어 <웃음> 깔끔한 꼴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 그냥 토끼 트롤인데? 야, 이거 봐. 이거 먹으려고 그러잖아. 뭐야, 이제? 설마, 궁극기로 먹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일단은 저 토끼가 지금 탓땡이라서 그거를 감안을 하고 저는 계속 아래쪽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쩔 수 없어요. 저 친구를 커버하면서까지 저 위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갈까보기를 먹어주도록 할게요. 잡아주고요, 좋아요. 자, 피해야 돼. 나이스! 자, 모든 게 맞고, 때려주고, 제가! 아, 좋았다. 나쁘지 않았다. 둘, 셋, 넷. 튕겨내고, 튕겨, 하나, 둘, 쇽, 쇽! 아! <웃음> 야요 자식이 아 진짜 사기야 길가루도 아니 얘가 답이 없어요 크면 저 위쪽에 있겠습니다 위쪽에 있다가 애들 오면 그때 스를 하던가 애들을 잘라주던가 하도록 할게요 이거 지금 치는 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지금 근데 꾸역꾸역 쉬고 있죠 지금 자 먹었어요 우리 팀 먹었어요 좋아요 잘했어요 어 파이어로 잘했어 좋아 어 나이스 자 가자 꼴로로 가자 죽어 <웃음> 어떡하라고, 아니 뭐 a r 라고나 도망갈 거야. 지 o 어 a 디를 g 물어자골 넣고요. 네, p a 반사시켜 주고 한번 튕겨내고 도망가고. 이거 이거 집에 가야 돼. 이거 집에 가야 돼. 어제 e to p a r a 잘못 I 어요 조금만 더 놀려볼까? g 아, 좀 놀려보고 싶은데. 내 거야! 안녕이 계세요. 안정이 계세요. 아나 여기서 한 바퀴 돌어주고 꺾고 꺾고 꺾고 꺾고. 오. 아 그냥 더 가일 거. 로아 로아 로아 로아 로아. 아 진짜. 아니 우리 나머지 뭐 하냐 그. 아꼭 하나밖에 못 넣었어. 나이스. 나 들어갑니다. 너무 힘들어요. 내가 먹어야 돼. 내가 먹어야 돼. 내가 먹어야 돼. 아 계좌 이거 잡으면 계좌 이거 잡으면 돼. 아니 저 먹지 좀 마라 왜 내꺼 다 먹어 나이스! 일로와! 일로와! 이 여자식이 어에 까불어! 감히 개가르도님 앞에서 까부는 거야! 이제부터 시작이다! 칼로 맞을 겨. 방패로 두들겨 맞을 테어 너네들이 골라! 이 여자식들아! 진짜 이제부터 시작이야? 어 내려가야겠다? 하나 둘셋 방패치고 아, 아깝다 잡을 수 있었는데 숙+ 숙+ 숙 칼로 맞을래 방패로 두들겨 맞을래 즐거 선택지는 너희들에게 있으니까 걱정 말라니 야야야즐거 나 피했는데? 어어오 잠깐만 오오오오오오 선생님 선생님 제발 빠주세요 어나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안돼 안돼 이거 어잠깐 아래쪽에 이거 골을 자 40골 들어갑니다 좋아요 여기 저. <웃음> 좋아 오케이 탁시가 야구리지 야나둘셋넷다여 <웃음> 도망간다 <웃음> 방패 쳐내고 뭐 이쪽으로 가고 <웃음> 어 칼로 <웃음> 이거지! 좋습니다. 자, 갈가복이 나! 선택권이 없거든! 나. <웃음> 너네들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오늘 까불어. 가고, 앱솔 가고, 앱솔 가고, 나이스! 돈! 자, 빨리 먹자, 빨리 먹자! 갈가복이 먹자, 얘들아! 야! 그건 아니지! 아니, 뭐하는 거야, 진짜! 아, 진짜, 내가 캐리했는데. 아, 달코키나 아, 스킬을 왜못 써. 그래도 애들 저기에 어그로 끌려있으니까 다행이긴 하네. 자, 잡아주고요. 좋아요. 오, 때려봐. <웃음> 나 이제, 와, 에어솔. 추격 잘하는데. 아, 못다 쏘는 거야, 자꾸. 여기로 오세요. 일단 칼로 한대 맞으시고. 아, 넘어가버리네. 아, 아깝네. 자, 야도라니 까불다가 죽었고요. 자, 하지만 저에게는 궁극기와 쇽! 쇽! 방패로 쳐내고 나이스! <웃음> 방패 와이드가드 사용하는 즉시 넉백이라는 치명적인 디버프가 생기기 때문이지요. 잠깐만 잠깐만 지금 이거 썬더를 칠지 말지는 조심을 해야돼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치자 치자 치자! 자 먹었네 우리팀 나이스! 자,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달코기니 위에 놓고, 저는 아래쪽 놓고, 좋은 선택이었다. 아, <웃음> 역시, 길가르더 캐리. 아, 이거 하나 더 넣고 싶은데, 넣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지 방어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개구랑지 어디가? 아, 일로 와. 어디가? 잠깐! 아볼래 방패로 맞아볼래 어쨌든 너네들은 뚝배기가 날아가거든 약간 산식력인데? 이 칼이 너의 칼이냐 아니면 이 방패가 너의 방패냐 이번에 해본 킬 가르도는 정말 스킬 한 번만 제대로 맞추면 여전히 괜찮은 포켓몬이고 현재 메타에서 정말 나쁘지 않은 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